쌤이 정적분이라는 거 처음 배울 때부터 정적분은 무엇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고 라 했냐면 넓이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 얘들아 이게 되게 웃긴 스토리거든 되게 웃겨 아이러니하고 정적분의 모델링이 되는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어 여긴 배우지 않아 이과에서 미적분에서만 배우거든 그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아주 옛날부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싶었단 말이야. 그걸 구하려면 계속 쪼개야 돼어 계속 잘게 쪼개야 되거든 그쪽으로 해서 적분이라는 게 쌓여온 거라고 하나의 파트로 보면 되는데 아주 옛날부터 근데 근대 영국에서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줬지. 이들이 미분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오케이? 이 미분을 만들어 놓고 이 둘이 여 보니까 뉴턴이 대단한 게 그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미분을 조금만 잘 이용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적분인 거야 그리고 정적분과 구분구적법을 연결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과거와 엄청난 뒤의 미래가 한 사람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게 무너져버린 거야 오케이?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할 거야. 지금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거 정적분이 넓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는 했었지. 기억하지? 넓이는 가로와 세로, 길이를 곱하는 건데 얘는 가로와 함수값을 곱하는 거였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높이가 나온다고 했지. 이해돼?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괜찮아. 오케이? 이거 이해해주면 돼. 알겠어? 그럼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A, B, C야 오케이? 얘가 Y는 F, X야 X축과 함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이 넓이 더하기 이넓이여야 되지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X, D, X는 그대로 넓이와 똑같은 값이죠 근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 X, D, X는 넓이의 부호가 뭐인 상태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넓이가 되겠죠 그 둘을 더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꼬리에 꼬리 못 먹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야 그러면 얘하고 얘튀어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y는 아니,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게 넓이라는 뜻이고요. 얘를풀때 실제로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미분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극대 극소가 필요했다면 여기는 x축과 만나는 부분이 더 필요해요. 자그 다음에 어떤 곡선이 요렇게 지나가요. y는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 또 다른 어떤 곡선이 요런 식으로 지나가요. y는 gx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여기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이 면적에서 요 면적 빼주면 되죠. 여기는 요 빨간색으로 덜핀 문제에서 검은색 면적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네. 어차피 이렇게 습니다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a부터 c까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돼? 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Fx 밑에 Gx dx 하고 더하기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B부터 C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Gx 마이너스 Fx dx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냥 둘을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이런 그림 나와요. 이걸로 풀어버리게 되죠. 오케이. 여기는 2차에서는 넓이를 뭐 하는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이 3번 같은 경우 금방 풀어요. 되게 금방 푸는데 여기 선배들 되게 금방 풀어요. 이거 뭐, 뭐 예를 들면 예상이 6분의 최고차하면 1의 2분의 차, 7의 세제곱 될것 같아요. 뭐 6분의 뭐 하여튼 이거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원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결정 그려보면 어디하고 어디 나오냐면 5하고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마이너스 붙여진 x 제곱 마이너스 3x 프라이너스 10 dx를 하라는 얘기지. 네. 뭐 하에거 정적분하면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0x에 탕탕탕 타다탕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5 맞나요? 네. 그럼 마이너스 주고 5 들어가면 3분의 125 마이너스 2분의 75 마이너스 50 맞죠? 응. 마이너스 4 때문에 플러스 되구요 마이너스 3분의 8우우 마이너스 6 플러스 20 됐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33 나와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0, 75 마이너스 2분의 12 플러스 2분의 53 63그 다음 플러스 50에서 저희가 플러스 70 되겠죠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420 플러스 60, 그러니까 189 마이너스 266 6분의 아, 뭐 이래. 7, 608, 맞지? 609 빼주면, 343. 7의서 제곱은, 49 곱하기 9니까, 7이니까, 3, 6 올라가, 343. 맞죠?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안알려줄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 그래, 나중에 비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난 알아. 6분의 1, 6분의 1야 이거. 계산은 되겠지 위에 있는 거잖아 인테그랄 뭐부터 어디까지 식은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2 dx 계산 가능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2까지는 그냥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dx를 하면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면서 해야 되겠죠 오케 okay. 이게 이 다야 넓이는 구역 나눠줘서 괜찮아? 자 이거는 보면 3차잖아요 3차 그래프인데 X축과 어디서 만나냐면 0에서 한번 만나고 1에서도 만나겠죠 근데 1은 두개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뚫고 여기는 수치고 이렇게 되는거지 요넓이구 하는 거거든 저 알아요 이거 12분의 1인데 <웃음>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다 해야 됩니다 화나냐? 그 위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여기. 어디까지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dx 이거 하면 되죠 네.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려서 확인해서 하세요 하는 겁니다 얘는.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네. 오케이 네여기다 네. 계산하시면 돼요 음 이제 문제 여기서부터 21번부터 발생합니다 자 보면 네. y는 x제곱 플러스 1과 2위에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여기에 1,2에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다는 거잖아. 접선 및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가 얼마냐 이거지. 괜찮아? y축은 0이야. 접하는 건 1이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곡선 x제곱 플러스 1에서 아래 접하는 직선 L을 빼고 DX하면 되지. 이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무슨 선? 접선이지. 적점이고 미분하면 2x 그럼 기울기 2 e. y는 몇 x? 2x 네. 여기 2x 넣어주면 계산 되겠죠 됐니? 네. 얘는 안 할게 이런 건안 할게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제 y축으로 둘러싸고 이건 안 할게 네. 괜찮아? 근데 이건 딱 눈으로 봤는데 이거랑 같지 않겠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xy가 바꿔두면 이건 풀수 있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인데 아래에 있으니까 뭐 해줘? 마이너스 0. 곱해를 해야 되겠지. 오케이? 응. 나는 이 답을 응. 알아요. 지사하죠? 시, 지도를 수학 몇년안해놓 그냥 씨. 나이보다 더 많이 했어.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해주세요. 자이 둘로 둘러싸인 거네이 둘로 그럼 교점을 알아야 되지 네. 교점을 구하려면 둘을 연방해야 되네 네.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지 그럼 요걸 그려도 된다고요 이렇게 얼마야? 0하고 1이지 네. 사실 실제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거든 봐봐 이 그림으로 푼다고 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x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응.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응. x d x 지 응. 이것도 어떻게 되나 봐요. 이넓이 응. 구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하게 되죠. 응. 어때요? 연립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에 대해 계산해서 상관이 없다고요. 대신 얘가 이었어 약분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분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풀때 x제곱이 나온 거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4가 나온 거랑 2x제곱 마이너스 8이 나온 건 달라요. 근데 교점은 똑같죠. 얘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얘는 모든 순간 두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얘는 이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넓이 두배기기할 거예요. 인테그라 쳐주면.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것도 보자. 2차 2차거든요. 연방을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인테그랄할 건데 얘는 아래로 볼록하하교점점이마이너 e 2랑 2잖아 네. 마이 e 스 2부터 2까지 e 이너스 붙이겠죠 e 이너스 l integral, i 스 t e x r a l 러 n t e g r a l integral, integral, e g r a l i n t e g r 러 l integral, integral, i n 스 e g r a l i n t e g r a 마이너스 e g r a l 스 e g r a l e g r a l i n t e e 알간모르간 그러면 이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fx-gx의 절대값 이온 거라고 했죠? 이건 표현이고요.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요. 자 다음 곡선과 예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한번 얘를 그려볼게. 1번은 아래로 볼록해 촥 여기가 x축이지 여게웃기게 네. y축이야. y는 0이야. 얘가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이지 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dx 하면 되지 얘는 네. 얘는 2번은 응.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2 여기가 마이너스 1, 1 여기죠? 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dx 하면 되겠네요 근데 깨알같이 얘네들 다우함수예요 y 축 대칭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배 x 제곱 플러스 2dx 되죠 왜랑 양의 넓이 같으니까 그래도 이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dx 되죠 괜찮아요? 네. 정리했어 네. 네. 속도와 거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얘를 t에 대해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뭐 된다고 했죠? 위치를 속도 된다 했고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뭐 된다고 했냐면 가속도 된다고 했습니다 vt비분하면 v가 되면 뭐하러 비분합니까? 이 관계면 인테그랄 vtdt를 하면 a부터 b까지 하면 얘를 적분한 p에 b를 넣고 p에 a를 넣은 거 되잖아 네. a일 때 위치와 b일 때 위치의 차이니까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무엇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어, 위치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그려봤더니, VT를 그려봤더니 예를 들면 이렇게 돼있어. A, 빈인데 여기가 C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 양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으면 난 위치 얼만큼 변했어? 2만큼 맞니?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근데 난 실제 얼만큼 움직였니? 4, 넓이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야. 얘는 뭐라고? 어, 정적분, 속도를 정적,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가 아니고 그럼 속도를 절대값이어서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 실제 움직인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3인점을 출발했으니까 3인점을 출발했으니까 나는 0일 때 위치는 3이죠 VT가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위치는 0일 때 위치가 3이므로 0일 때 위치가 3이므로 0부터 T까지 실 적분을 하면 얘, 얘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써볼게. 그럼 가는 3이잖아. 네. 0부터 T까지 뭐야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지. 네. 3에서 위치가 이만큼 변했다는 거잖아. 네. 얘 적분해보면 7T-2분의 5T 여기다가 T 끝났죠. 이거예요 그대로. 자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2부터 4까지 뭐하라고? 그냥 정적분 하라고. 정적분 정적분 하라고. 그럼 얘는 얘는 자 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p 0로는 제로죠. 네. 그럼 PT는 제 적분하겠죠. 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적분 상수 C인데 이게 적분 상수죠. 네. 그럼 2일 때 위치 P2는 4 더하기 2, 6이죠.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0 부터 2 까지 vt dt 하는거죠? 네 맞지? 네. 움직인 거리는 넓이죠? 그림 그려야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 교점이 어디? 마이너스 1과 1차0 0 부터 3 까지 잖아요 넓이죠 이거 맞니? 네. 그럼 인테그랄 0 부터 1 까지는 그대로 오고 뭐. 인테그랄 1 부터 3 까지는 뒤집어서 와야지 네 됐어? 오늘 한거야 그대로야 그대로 움직인 거리는 넓이죠 얘 그림 그려보면 위로블록한 그래프 교점이 1과 4에서 나와요 맞죠? 근데 1부터 5까지니까 인테그랄 1부터 4까지는 그대로 해주시고요 인테그랄 4부터 5까지는 뒤집어서 해주세요 그렇죠?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냥 vtt VT 하면 되고요 맞죠? 얘는 구해서 넓이 구해 주시면 되는거죠 네. 이해됩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움직인 거리잖아요 3초동안 움직인 거리 피가 출발 후 3초동안 그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VTDT지 네.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 T로 묶어서 T-3의 제곱이거든 0에서 3인데 뚫어서 이렇게 가거든 이면적이잖아 그지 네. 이해 돼야 안돼 이게 되 아, 이거 위치야, 이거 위치다. 위치다. 오, 위치다. 위치잖아. 실제 움직인 거지. 그러면 얘를 미분한 속도가 와야 되는 거지. Vt는, 어떻게 되나봐. Vt는 미분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맞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되고 여기가 0하고 3이란 말이야. 1하고 3이란 말이야. 근데 0부터 3초까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움직이는 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원래 함수 v t t 를 접근하면 되고 네.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1부터 3까지는 v t t 하면 되지. 네. 그럼 이 값이 뭐야? p1-p0이지. p가 f지. 네. f1-f0 빼기 f3-f1 괜찮아요? 그럼 P0은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F0 필요 없지 그러면 얘가 나오면 이 f 1 f 3인것 뿐이야 움직임 거리는 얘는 그림을 그렸더니 2에 내려오는 거잖아 움직임 거리는 넓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그대로 하고요 괜찮아? 맞아? 인테그랄 2부터 4까지는 바꿔서 하지 맞아? 내 직선이지 맞니? 네.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때? 맞겠지 여기 2고요 여기 4에서 출발했어요. 이 넓이 얼마? 4 그럼 이 넓이 얼마? 4 그래서 8 경과 거리 이거 하지 마세요. 경과 거리라는 말 모르니까 위치 위치의 변화량이긴 한데 그다음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넓이구 하는 거고요. 괜찮아요? 그럼 이걸 볼게요. 야 공을 음. 위로 던졌어. 최고점에 도달하면 그건 뭐해? 멈추지. 잠깐 멈췄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 짧은 순간에 뭐하냐고. 멈추겠지. 그럼 속도가 0인 거죠. 그럼 이게 0되려면 3초죠. 3초죠. 이것도 역시나 얘가 0되면 6초죠. 아니 처음 3초 동안에 v t 를 구하래. 처음 3초 동안에 가속도가 이거야. 어, 가속도 함수가 처음 3초 동안 1이야 그럼 속도 함수는? t g T, T에 대해 접근하니까 그럼 3초 동안의 속도 VT로 가 T T잖아 지금 3초 동안 그러니까 AT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AT는 T가 0부터 3까지는 1이고 그 이후 6초니까 3부터 9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어 그럼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으니까 가속도는 제로라는 거거든 그러면 vt는 t고 0부터 t가 3까지는 맞지? 네. 그 다음에 3일 때 3이잖아요.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얘는 3으로 멈춰야죠. 네. 가속도가 3으로 유지라고요. 3부터 t가 9까지는. 얘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함수야 그래서 처음 3초 동안의 속도는 t지. 괜찮겠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위치의 변화량은 뭐 한다? 정적분. 실제 움직임 거리 뭐 한다? 넓이. 이해되요? 고투게만. 정리.